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엽차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엽차계는 네, 시범과 품세를 수련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넘어야 될 산가같은 기술입니다. 이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강함과 아름다움이 함께 표현되는 상당히 매력적인 차기기술인데요 아, 그만큼 완성도 높은 순명성을 실전에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본 차기기술들보다더 많은 수련을 필요로 합니다. 이 차는 방법은 발랄과 발뒤축을 사용하고요. 힘의 원리, 방향성은 몸 안에서 정면으로 향합니다. 이 수련 정도, 표현 방법에 따라서는 아래, 몸통, 얼굴 그 이상으로 높이의 구분을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차기, 자세 만들기부터 중점사항, 주의사항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차기, 자세 만들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기 준비 서기에서 자 먼저 무릎 올리기에요자 무릎 올리기 옆차기 무릎 올리기도 앞차기와 같이 먼저 수직 방향으로 무릎을 끌어올려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끌어올리고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이때는 발을 어, 발날과 발뒤축 어, 이두 부분을 만들면서 같이 끌어올려 줘야 돼요. 자 다음에 이 차는 발을 180도 안전 틀어주고요. 이 무릎은 어, 어, 접어진 각도가 골반과 남의 무릎과 발 뒤축이 삼각형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무릎은 수직 방향으로 끌어올려 주면서 발날 또는 발 뒤축을 만들어 주면서 무릎을 접어줍니다. 자 다음에 접어진 무릎은 골반과 다음에 무릎, 발 뒤축이 삼각형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시 되겠습니다. 자 무릎 내려주시고요. 이 동작을 어, 구분 동작 없이 한번 연결 동작으로 보실게요. 자 하나 끌어올려 주면서 바로 틀고 자세를 잡아 주시면 돼요. 자 내려주시고요. 자 앞차기와 같이 무릎은 수직으로 끌어올리면서자 차기 위해서 축이 되는 발을 180도 틀어주면서 차는 발을 수평으로 만들어주는 연습입니다. 자 바로 자 여기까지 한번 더 연결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자 바로 예,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모양 만들기 우리 기본 동작들에서 모양 만들기 어느 정 숙달되면은 다음 과정으로는 힘을 전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모든 힘은 허리에서부터 나오는데요, 그 허리 힘을 이용해서 이 타겟을 찰수 있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옆차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무릎을 끌어올린 다음에 자세를 만들었잖아요. 네, 요때 어이 팔의 모양이 상체를 바로 세우고 팔의 모양이 이렇게 안쪽으로 어 이렇게 작은 돌적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면서 허리에서부터 힘을 어어 어, 허리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서 무릎을 아 어, 뻗으면서 이 힘을 발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요 동작 이 상체를 바로 세우고 허리를 편다는 거 요거를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어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음은 뻗기 동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무릎을 똑같이 올려주시고요. 예, 무릎 자세 만들었죠? 틀어서.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뻗을 때에는 이 허리부터 힘을 쓸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발을 쭉 앞으로 뻗었을 때 어깨랑 그 다음에 골반 그리고 발 뒤축이 일직선이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때 발날 또는 발 뒤축을 사용하셔서 네, 발을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접을 때도 삼각형이 되게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한번더 뻗기 동작 보시겠습니다 자 무릎 수직 방향으로 끌어올리면서 자찰 때에 추리되는 발을 틀어주시고 자 차기 전에 이 골반과 무릎, 발 뒤축이 삼각형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발 뒤축으로 다리 전체를 끌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다리를 쭉 뻗어 주십니다 자 하나 자한 번만 더 보실게요 자둘 다음은 얼굴 옆차기 뻗기 동작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무릎은 똑같이 몸통 옆차기처럼 올리고요. 자 축이 되는 발 틀어서 자세 만들고 중요한 거는 다음에 요 얼굴을 차기 위해서는 이 무릎이 발주축보다 조금 더 낮춰져야 돼요. 그 상태에서 상체도 살짝 좀 낮춰주시면서 얼굴 높이로 쭉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어 주실 때 다시 마찬가지로 삼각형 만들어 주시고요. 발이 내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무릎 수직 방향으로 올리고요. 자 축이 되는 발 틀어주면서 자 차는 다리의 무릎이 이발 뒤축보다 좀 낮은 상태로, 다음 상체 좀 낮춰주면서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상체가 어 어깨가 살짝 안쪽으로 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접어서 내려줍니다. 자 다음은 어, 구분 동작 없이 연결 동작으로 얼굴 차체 동작 보시겠습니다. 자 준비. 자 하나. 네, 잘 됐구요. 한 번만 더 보실게요. 자, 둘! 네, 여기까지 얼굴 옆차기 어깨동작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트를 이용해서 옆차기 반복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좀 잡아 주시고요. 두 개를 사용하실 때는 겹쳐서 좀 차는 사람의 타격력을 높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몸통 옆차기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릎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끌어올려서 어, 무릎을 수평으로 만든 다음에 앞으로 뻗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차기 차 보겠습니다. 하나. 네, 좋아요. 자, 둘. 한번 더, 셋! 자, 지금 보신 것과 같이 힘이 정면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자발 뒤축이나 발날을 사용해서 끝까지 뻗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상체 보셨겠지만 허리를 편 상태로 자 허리 힘을 이용해서 뻗어주시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얼굴 차기입니다 자, 밑을 잡아주실 때는 조금 사선을 만들어서 자 아까와 같이 겹쳐서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굴 차착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입니다 자, 접어서. 자, 둘. 자, 지금과 같이 무릎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축보다 무릎이 좀 낮춘 상태에서 상체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뒤축으로 찰수 있도록 합니다. 한번 더. 자, 셋. 좋니다 자, 한번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넷. 자, 지금까지 우리 밑을 이용한 옆차기 연습방법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옆차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옆차기 하실 때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태권도를 배우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발랄 만드는 동작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발을 지면에 이렇게 대고, 먼저는 발목을 한번 이렇게 꺾어서 발랄 모양을 만들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런 동작을 먼저 숙달시키시면 발랄 만들 때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에. 어, 다리를 뻗을 때, 어, 대부분 다먼저 정면으로 뻗기보다는 다리, 어, 안쪽으로 들어간다거나, 뻗으면 바깥쪽으로, 몸, 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높게 차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몸을 먼저, 어, 어깨와 그다음에 골반, 발뒤축을 바로 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무릎을 그대로 접어서 다시 내려놓는 동작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이때 중점사항은 허리를 높게 펴서, 무릎을 접었다 다시 허리부터 힘을 주면서 쭉 뻗는 연습을 하시면 먼저 이 뻗기 연습이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릎부터 다음에 몸통, 얼굴 이렇게 높이를 조금씩 조금씩 점차 올리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태권도를 좀 오래 수련하신 분들도 실은 엽차기를 할때이 숙련도가 쉽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갖고 연습하셔야 된다는 게이 엽차기의 좀 특징입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킥의 성시훈사범이었습니다.